오늘의 꿀만리 괴수 애니메이션의 대가 야오킷 애니메이션님의 꿀잼 열차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괴수의 왕을 가려라 더킹 오브 더 카이주 챔피언십 바틀 야 이거 괴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첫번째 배틀 상대는 누구죠 땡오2021 2021, 2021 고질라 VS 그리고 신고질라 와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응원하실건가요? 아 저는 2 0 1 얘가 좀더마음에 드네요 생긴게 신고질라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네. 가보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eady? 오 일단 기선제압하고 시작합니다 201 고질라, 그리고, 생긴 거는 거의 뭐, 끝판왕 보스처럼 생긴 쉔 고질라 등장! 예에에에에에에에 파이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고질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 기 모아서 서로 레이저 빔 물어 뜯어 오케이 자긁까긁까긁까긁까아 지금 어디로 안돼 일고실라 힘내 벌써 밤이 나갔어 막아 막아 막아 막 아직 아할수 있어 그렇지 꼬리 여택 꼬리 여택 자 기절했습니다 <웃음> 이렇게 되면 밟아 밟아 마구 밟아 거기다가 길 모아서 레이저, 어, 어 방금 나오나 어! 웃 빔. 아 이번 진짜 기절했다. 마무리 가자. 아, 와. 와, 기절한 상대한테. 우, 백반수 고지공해. 누구야? 야무지게 지쳤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다음은 메카고질라 어, 너무 멋있다 메카라니 이건 못 참아 저는 무조건 메카고질라 편입니다 킹콩 21 2일 킹콩이라 고질라 vs 고릴라군요 아 이거 싸움이 될까? 메카인데 메카가 더 세지 않을까? 레디 와우 Fight! Fight! Fight! f i g 뭐 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뚝, 야야 메카 고질라 이렇게 단단하긴 하다. 어. 음, 저렇게 치는데도 자. <웃음> 반피도안 달았네. 메카 고질라의 반격 시작되나요? 에이. It's my turn. 꼬리 찔러 날려 버리고 오야. 어떻게? 넌 무기 없네? 그냥 맞짱 배틀은 메카 고질라가 훨씬 더 세다고. 자, 반격 들어가자. 오, 기름 모은 에너지 피스톨, 전기 주먹 받아라! 후! 뚜시! 인디안 밥! 거기에 싸쿼키까지! 어! <웃음> 야, 이건 너무 아프다. 이거 정신 못 차리겠어. 오케이, 반피. 내가 더피 많이 깎아서 거기에 밟아버렸다! 고무고무는 아니지만 강철 주먹 총난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도, 뭐지? 무슨 도끼데 아니 진짜..뭐 무적 도끼야? 말랩 도끼네 저거 아, 하, 하, 하, 하, 하. 그래봐야 어림도 없죠 <웃음> 마무리 어게 잘가라 밟아버려 뚝거기 꼬리 찌르기 차아 컷자 다음은 또 뭐죠 어 깊은 심해로 떠납니다 이번엔 음, 나 고래 아니 나아기 고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곳에 살고 있는 고래 고래 <웃음> 여러분들 심해는 전설이 있어요 심해에서만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괴수 어? 바로 뽀찌다고래입니다 음... 안농 나 귀요미 뽀찌다 <웃음> 안농 안농 아! 거여운 거 봐! 미쳤다! 아. 잠깐만 아 그렇군요 심의 엄청난 괴물이라고 불리는 블루몬스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입이 딱 벌어지는 심의 괴물인데 포치타 블루 vs 토마토 블루비네요. <웃음> 이거는 악마를 넘어서 이제 심의 세계까지 진출을 한 제인 소맨입니다. 발견했어. 아 고래야 그 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먹이감이네. 한 번에 집어 삼켜 주겠어아우 안돼. 등고래야. 내 감부. 아, 어, 토마토 블룸이 꼭 해버렸어요. 내 친구를 냠냠쩝쩝 해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전기톱 온! 전기톱의 블룸! 그대로 토마토 썰러 갑니다! 음? 어쩐 느낌이 세한데 어, 미틀머니. 전기톱이 올라오는 것만 안 되지. 최사 임마 어딜 까불어. 아야, 야야야, 어 어지러워. 그렇다면 너도 잡아먹어주마. 아, 와와와와. 오, 와, 와, 와. 어. 그때 체인소 블루비 합류를 했다. 오, 체인소 블루비라니? 찐 전기톱 블루비잖아. 이건. 리얼 못 참아 나 어, 오야 상처냈어 상처냈어 크기도 비슷해가지고 할만 하겠는데 이거 와. 와. 와. 겁나 멋있다 디자인 쏴라 음. 자 일단은 2대1이기 때문에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아내 꼬리 꼬리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거길 물어 아우 아우 어어? 이거 수식간에 반피 달았어 야 약점 을뒤 제대로 잡혔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죽으면 안돼 그렇지 멋지다 역시 메고 있었다고 자 합동 2대1 공격이다! 샥. 오케이 아이고 이제 좀 힘들자 힘에 부치죠! 마무리! 오늘 저녁은 토마토 파스타다 어어 <웃음> 어. 어, 우리 흑둥이 사로 있었구나! 자 그렇게 체인소와 뽀치타 그리고 흙등이까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끝. <목소리>